Hello everyone. 자, 지난 시간에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소리로 다 외우셨을까요? 확인해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잘 되나요? 거꾸로 가볼까요? 10, 9, 8, 7, 6, 5, 4, 3, 2, 1 외워야 합니다. 네. 자, 숫자 그럼 오늘은 20, 아, 11부터 20까지인데요. 자, 규칙이 있습니다. 13부터는 규칙이 있어요. 뒤에 T, E, E, N, T, N으로 끝나요. T, N, T, N teen. 요 T, N이 10이 되는 거예요. T, E, N, T, N, T, N, T, teen, teen, N까지가 10이 됩니다. 자, 11과 12는 따로 외웁니다. 자, 11입니다. 11, 11, 11, 11 그래서 우리 외에 편의점 이름 중에 7, 11 보이시죠? 7이 쓰여있는 편의점. 7, 11이라고 할때 11이에요. 7과 11이 이름이 되는 거죠. 11은 11입니다. 11, 11, 11, 11 우리 문으로 끝나는 숫자가 또 뭐가 있었죠? 7할때 분이 예, 7이었지요? 자, 11도 그렇습니다. 11, 11, 11, 11, 11, 자, 글자 보면 2하고 L로 시작해요. 2가, 에, 이, L이 리얼이 돼요. 1. 그러니까 2하고 L이 1이 되는 거죠. 자, L은요, 리얼 하나를 더 줍니다. 뒤로 하나 더줄 거예요. 자, 뒤에 2가 붙어서 1, 4가 되는 거예요. 일, 자, 리을 한번더 쓰고, 레, 일레, 일레, 일레. 이렇게 L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앞뒤로 글자를 줄수 있는 상황이 되면 두 개를 다 줘요. 일하고 레, 받침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머리로 들어가고. 일레븐, 일레븐, 일레븐, 일레븐. 자, 1 2에요 우리가 투지요, 이가. 투인데요, 그 투가 변형되요투여 이렇게. 12, 12, 12 자, 2, T, W, O까지가 2지요. 그런데 T, W, E 자, T, W, E가 돼서 자, T가 T, T, T가 되고 W가 우가 되고 E가 A가 돼요. 12, 자, 리을 들어가죠. 12 그런데 이 L은요. 뒤로 줄 수가 없네요. 왜? V가 있어서. 모음의 소리가 아니죠? 그럴 땐 리을 하나로 끝나죠. 12. 자, 끝에 이는 소리 값이 없으니까, 부는요, 한 박자로 틀지 않는 거예요. 12, 12, 12, 11, 12, 11, 12, 11, 12, 11은 11, 1 11, 1 11, 12, 11, 2 1 2 1 2 1 2 11, 12, 11, 12, 1 2 1 2 11, 1 11, 12, 11, 1 자, 그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에서 숫자가 변형이 돼요. 자, 그럼 13 보세요. 자, T는 T인데 무슨 T? 13이 들어가죠? 이 t h 는요 1, 2, 3가 변형이 됩니다. 자, 3는요, T, H, R, E, E가 3였었어요. 3, 3, 3, 이 3이 변형되면 t h 로 변형이 돼요. T, H, I, R로 변형됩니다. Ther, ther, t h r three, t h r t h r t e t h r t h r t h r t 자, TH는 t th 소리 난다고 했었어요. I가 어가 되고, R은 소리값을 같지가 않아요. 자, ther 뒤에 더하기 t n thirteen. 자, 3이 큰가요, 10이 큰가요? 10이 크지요. 자, 10을 더 세게 얘기해 주세요. thirteen, thirteen, thirteen, thirteen. 1 3이 변형이 됐어요. 13, 13, 13 자, 14는요. 4를 붙이고 10을 붙이세요. 1, 2, 3, 4, 4 그대로 갑니다. 14, 14, 14 13, 14, 13, 14 자, 15인데요. 자, 5가 1, 2, 3, 4, 5였어요. 자, 5가 변형이 되면 5가 돼요. 5 i v e one, two, three, four, five가 변형되면 f, i, f, fif, 5 i f f 5 5 f 1 5 15 15 e 5 f i f t e f i f t e 5 f i f e f i f t f i f t f i e f i f t fifteen, fifteen, fifteen, fifteen, fifteen, fifteen, t i t e e n f 자, 16은요. 6을 그대로 붙이세요. 1, 2, 3, 4, 5, 6, 16, 그렇죠? 16, 16, 16, 자, 1 7은요 7을 붙이세요. 자, 7이 7이니까 17, 17, 17, 17, 10, 10, 10, 10, 17, 자, 18입니다. 자, 8가 8이었어요. 8, GH 소리 안나는 8, 뒤에게 10인데요. 자, 8는 뭘로 끝나냐면 글자 T로 끝나죠. 자, 그 다음 T 날때 T가 또 T로 시작해요. 자, 더블 T, T가 두 번만 나요. 그럴 때는 T 한 번만 써요. 그래서 18, 18, 18. 자, GH 소리 안 난다는 거꼭 기억합시다. 18, 18, 18. 19예요. 자, 9를 들어갑시다. 1, 2, 3, 4, 5, 6, 7, 8, 9. 19. 19, 9와 10이야, 19, 19, 19 자, 13, 13, 14, 15, 4 1 15, 16, 16, 17, 17, 18, 18, 19, 19 자, 그래서 우리가 10대 청소년을 티네이저라고 불러요 10대 청소년, 티네이저 또는 10대를 티네이지, 티네이지, 틴 하거든요. 자, 10대라고 하는 이 나이는요, 몇 살부터인가요? 11살부터가 아니에요. 틴으로 끝나는 숫자 13부터 19까지의 나이대를 10대, 10대, 10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티네이지, 티네이지, 티네이지 할때이 틴은요, 13부터다. 11, 12가 아니네요. 네, 이거 조금 예, 조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20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19 다음에 20인데요. 자, 20, 30, 40, 그래서 10이 끝나죠. 자, 고그 10단위의 숫자는 t로 끝나요. 자, 그래서 자, 20은요. 2가 변형된 20로 들어갑니다. 20, 20, 20, 20, 20, 20. 자, t, t는 t, w, u, e, n. 2 1 2 1 20. 20, 20. t하고 y인데요. 자, t는 t가 되고요. 자, y로 끝났을 때 e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20, 20, 20, 20이 돼요. 자, 어, 요 20의 t를 조금 부드럽게 발음하면 미국식 발음이 됩니다.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부터 20까지인데요. 11과 12는 따로 외운다. 11, 11, 11, 12, 12, 12로 외워놓고 13부터 19까지는 teen, teen으로 끝난다. 13, 13, 13, 13 14, 14, 14, 15 15, 1 5 1 5 16, 1 6 1 6 17, 1 7 1 7 18, 1 8 1 8 19, 1 9 1 9 1 0 1 0 1 0 1 0 1 T-E-E-N이죠? 9 1두번들어갔어9 길게 2를1주세요 TEN 이렇게 길게. 자, 2 0부터 자, 그 t가 끝난다는 거 20, 20, 20입니다. 자, 그래서 1, 2, 3, 4 기본 숫자를 알아야 이 변형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붙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라 했었습니다. 3가 변형돼서 third, 5가 변형돼서 fifth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 이 변형이 되는 건 여기서만 쓰이지 않아요. 자, 30, 40, 50할 때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1부터. 자, 어디, 어디까지? 20까지. 자, 달력에 있는 숫자를 자, 보시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예, 볼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자, 21부터는요. 20을 지금 하셨잖아요. 20이 20였어요. 그럼 21은 어떻게 되냐 20하고 뒤에 1을 읽어주는 거예요. 21, 22, 23, 24, 25, 26, 27, 28, 29, 29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으로 바뀌고 다시 31, 2, 3, 4, 5, 6, 7, 8, 9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가 기본이니까 먼저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자, 30부터 100, 1000까지 읽는 예, 숫자 읽기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숫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써보세요. 자, 오늘 학습기까지 Have a nice day.